안녕하세요 유관입니다 어, 오늘 2020년 3월 24일 화요일 제가 이렇게 필사한 좋은 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남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 마음이 메마를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나를 메마르게 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불안하고 답답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외롭고 허전한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쌓이는 불평과 불만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건우입니다. 어, 오늘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제가 이렇게 필상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작은 의미의 행복.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가장 작다고 느끼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작지만 소중히 여겼던 그 무엇인가는 없나요? 지금 꺼내 보세요. 아마 입가엔 미소가 떠오를 거고 그 떠난 친구가 그리울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행복은 그 작은 물건에도 묻어 있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관호입니다 음, 오늘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네. 이렇게 또 제가 필사한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욕심을 버릴 수 있는 마음 어느 하나를 절실히 원하다 갖게 되면 얻은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어느듯 짧은 여운으로 자리 잡습니다. 또 다른 하나를 원하며 채워진 것보다 더 많이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렇듯 욕심은 끝없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갖고 있을 때는 소중한 것을 모르고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남아있기에 그것 또한 감사할 뿐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관호입니다. 오늘 2020년 3월 27일 금요일 제가 이렇게 필사한 글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사람의 관계는 이기고 지는 것이 없습니다. 잔인하게도 인간은 백번 잘해줘도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한다. 단한 번의 서운함에 오해하고 실망하며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먼저 고맙다고 먼저 미안하다고 말한다면 사람 관계는 나빠지려고 해야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식사 후 적극적으로 밥값을 계산하는 이는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보다 관계를 더 중히 생각하기 때문이고 늘 카톡이나 안부를 물어주는 이는 한가하고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늘 당신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세요. 소중한 인연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란 것을 네 여기까지입니다.